이번 시간 텅잉 2편입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전에 강의했던 텅잉 1편 강의를 숙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어, 잘 이해가 되셨다는 전제 하에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클라린의 텅잉에는 부드러운 텅잉과 짧은 텅잉이 있죠 앞으로 어, 짧은 텅잉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부드러운 텅잉까지 차례대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텅잉의 동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세종대왕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한글로 텅잉에 관한 설명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세종대왕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을 먼저 투 하면서 혀가 리드에서 떨어지는 동작이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투, 후. 후 하는 발음에서 호흡이 나가면서 음정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 이렇게 시옷 발음이 들어가면서 혀가 마우스 피스와 리드 끝에 붙는 동작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혀가 리드에 붙는 동작, 즉 소리를 끊는 동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턱이를 배울 때툭툭툭툭뭐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많이들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툭툭 웃, 이제, 시옷 발음이 들어갈 때, 이제, 리드에 붙는 동작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웃 하는 발음을 했을 때, 뒤에 잡소리가 남지 않도록 명확히 그리고 빨리 잡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요. 클라리넷 연주할 때 시옷 발음이 재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과 1편에서 설명했던 그 혀의 위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리드와 피스 끝에 정확하게 닿아야 한다는 점이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혀 끝, 네. 이혀 끝부분이 리드, 피스 이 끝부분에 정확하게 닿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리드를 강하게 깨물어 버리는 건 아니에요. 리드의 떨림을 재빠르게 멈춰야 된다는 의미로 어, 혀에 힘이 가해져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지만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어요. 어, 제가 레슨할 때 금방 적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시는 분들도 있긴 했는데요. 대부분 여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1음역저음역에서는이 어, 동작이 쉽게 되는데 이제 2음역에서는 이제 깨끗하게 잡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요 소리가 깨끗하게 딱 잘라질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1편, 2편에서 강의를 했지만 1편과 2편 내용 두개다 챙겨서 연습하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양이 그렇게 적지 않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무작정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어, 강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요 혀가 떨어지는 동작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때까지 강의를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해보세요